이호태우 해변에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푸다닥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드디어 해녀의 집 도착이요. 주차하고 왔는데 여기 소라 봐요, 뿔소라. 장난 아니데 저희는 모든 메뉴하고 해물 낙지라면 이렇게 식혔어요. 습니다. 단비도 아니야. 내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초토하루 스키궁 이제 갑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미쳤다 응. 여기 갈때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뻐 계속 사진 찍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미친 것 같아 진짜 쭉갈때예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하러 드디어 체크인. 따라다다다 좋네요. 가든 좀마 제가 악세사리랑 마크, 그다음에 화장품도 챙겨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패드는 이렇게 따로 챙겨왔어요. 이렇게 보나주르 제품 제가 또 한때 엄청 빠져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상이 나와가지고 요거 챙겨와봤어요. 음. 하트도 찌그러지. 고맙습 <목소리도> 말로 있는데, 지금 말로 있는데 계속 있어요. 으아. 으, 추워. 수영복이 또 엄청 커, 지금. 잘못 었나 봐. 수영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와서 씻고 누웠어요. 오늘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자고 일단 내일 계획을 아무것도 안 짜가지고 자기 전에 계획을 살짝 짜보고 내일 뭘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사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만나요. <이> <돌 asked> 너무 춥다 너무 좋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온탕 들어가야겠어요. 되 너무 추워. 미쳤나? 결국에 또 먹으러 왔어. 맛있어. 맛있다. 응. 맛있다. 정방폭포 비가 엄청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단 정방폭포를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왔어요. 물은 으로전복이랑 멍게랑, 소라랑, 너는 음. 물에 삶은 거랑 다 들어가고 산만아자이요다 음. 음. 음. 자연산유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자, 중무서 와요. 음는 우리가 거고 돌이 아 너무, <목소리도> 아 너무 예쁘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일어나서 퇴수를 해봤어요. 퇴사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찍고 지금 기초 케어하려고 하는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걸 시기에 보습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기초 제품은 예전에 제가 일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극찬했던 제품이었고 또 여기 브랜드 제품을 제가 또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던 제품인데 보나주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로즈 스템셀 제품이고 이거는 보나주르 스템셀 크림이에요. 근 요번에 스템셀 크림이 신상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키지가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뭔가 인테리어 소품 같은 느낌 화장대 딱 올려놨을 때 제일 앞에 이렇게 딱 놓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너무 예쁜 것 같아 패키지 보자마자 진짜 정말 약간 돌고래 그냥 딱 바로 이 반응이 바로 나왔었어요 저는 어, 앰플이랑 이 크림은 비건 제품이에요, 모두. 비건 제품이고요. 그리고 둘다 보시면 로즈 스템셀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미향이 나는데 이 잔잔하면서 뭔가 깊이감이 느껴지는 장미향이 탁 나요. 근데 장미를 말려가지고 나는 그 비릿한 장미향이 아니라 정말 이 생, 생화의 장미를 딱하나를 안고 있는 듯한 약간 이 고급진 장미향이 확 느껴져요, 일단. 알고 보니까 고농축 장미수 56% 그 다음에 장미줄기세포 30%가 들어간 아주 고급진 앰플이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함량이 30만 ppm이라서 고농축이더라고요 뭐 성분은 성분인데 리제너레이팅, 링클 케어, 브라이트닝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미백, 피부결관리, 모공탄력 리페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서 앰플 하나로 이 모든 게 토탈적으로 케어가 가능하니까 이 바쁜 시국에 빨리 출근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솔직히 시간도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하게 케어하시고 싶으신 분들, 요거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떻게 하나하나 눌러서 바릅니까? 자, 요거 하나로 케어가 가능하니까 저는 요게 좋더라고요. 어머. 일단 올리고 나서 이 향이 탁 잔잔하게 나는 게 너무 좋아요.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얹으면 이 앰플이 되게 쫀쫀하게 올라가거든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싹 스며드는 깔끔한 앰, 보통 앰플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약간 꼰, 끈적한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사, 사실 있어요. 좀 저녁에만 바르고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 밀려서 사용하기 그렇다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얼굴에 올리자마자 싹 스며들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되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잘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이제 크림을 바를 건데 이게 크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상이에요 신상 제가 보나주르 제품을 쭉 사용을 해봐서 알지만 보나주르 제품의 특징은 튜브 타입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뚜껑을 열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손으로 떠서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스파출러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좀 약간 위생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위생적이어서 좋았어요. 근데 역시나 신제품에도 튜브 타입으로 나와서 너무 좋고 심지어 사이즈도 딱한 손에 들어와서 지금 막 이렇게 여행을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도 휴대하기 딱 좋은 사이즈. 그래서 이거 좋더라고요. 일단 사이즈부터. 패키지는 뭐 말해 뭐해. 이거 역시도 장미향이 정말 되게 진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강하지 않은 장미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향인데 그 장미향 되게 진하게 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되게 깊이감이 있는 잔잔한 향이라서 약간 이거 바르고 나면 아나 진짜 정말 약간 좀 관리 받고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크림 하나로 보습, 미백, 모공, 탄력 리페어 200까지 이렇게 토탈로 케어를 해주니까 뭐, 뭐 따로 뭐 따로 기능성 뭐 따로 이렇게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뭐 애, 앰플이, 앰플도 당연한 거고 크림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같이 발라주면 그냥 모든 케어가 다 되니까 저는 되게 이거 편안하게 바르고 있어요. 성분은 다마스크 줄기세포 배양추출물 함유로 항산화 탄력, 보습, 스트레스 회복에 되게 도움을 주고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에 장미꽃 50%를 함유를 하고 있대요 심지어 장미꽃이 건조된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채집한 5월에 신선한 장미를 증류해서 한땀한땀 한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는데 얼굴 피부 진짜 촉촉함이 그냥 이 카메라에서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딱두 가지만 바르면 저 같은, 저는 좀 건성이어가지고 약간 되게 건조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모공부자인데 이 모공까지 케어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또 주름, 미백, 약간 요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런 기능성까지 같이 쓰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그런지 제가 확인해보니까 안티드라이 임상까지 완료를 했고 입가, 입가 이런데, 눈가 요런데 3중 탄력 개선의 임상까지 받았다고 해요. 보나주르 특허 200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저자극 테스트와 약산성으로 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에 이걸 사용하면서 저는 얼굴만 바르지 않아요. 보습과 탄력, 미백 이렇게 편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예쁘게 바르고 이런데저 너무 <웃음> 너무 편하게 치석석 바르는 느낌. 하지만 저는 화장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바르고 이제 메이크업은 오늘 좀 생략을 하려고요. 오늘 마지막 여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기 빵집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와 미쳤다. 음. 어나 머리 왜 이럼?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음, 음, 음? 음. 이렇게 살짝 비는 건가? 음. 난불소라가맛있다 <목소리도> 안녕